<웃음> 나는 솔직히 내가 그렇게입 가서도 애정이 오 관심이 가는 어쩔 수 없네. 최근에 <웃음> 역주행을 해가지고 <웃음> 너무 기뻤다. <웃음> 내가 게 아니지만 긴가리, 음. 센타군의 긴가리가 막 차트인을 해서 30위, 20위권 때 진입하는 걸 보고 내가 막다 기쁘고 근데 이게 이던 후이도 다 참여했고 작곡의 그 수두랑 음. 이던 후이가 했는데 이던 후이의 감성이 되게 응. 키친하게 밑에 있게 아, 잘 응. 드러난 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저 그것도 오오. 진짜 난 왠창 보게 된게 원래 모르고 있더라 나온 건 알았지만 안 찾아 듣다가 우리 언니가 응. 이거 무대 되게 응, 괜찮아 그고 추천도 해주고 왔는데 되게 아, 귀엽게 하고. 응. 근데 눈메트 그, 그, 있잖아. 어,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말이 계속 계속 나오는데 어, 코러스에 보면은 어, 어, 처음엔 좀 놀랍게 살렸어. 이거 생각하고 싶데 어? 돌아섰는데? 머저리. 머저리야. 어. 머릿속에서 뻔하지 않 그러니까 빛나리가 되게 나중에 어. 나와. 마지막에 마지막에. 법칙 같은 게 있다면 어? 이거는 제목이 될수 없는 거인겠네 맞아, 되게, 그게.. 음, 딱 음, 어. 되게 이거는 약간 아, 진짜 실쿵 라이브 기 때문에 쓸수 있는 강화간 되게 위치가 남다던 맞아 약간 후이 이동도그렇이 그것도 예 되게, 되게 을 잘하는 느낌? 어. 음. 전화를잘하 무대를 음. 음. 음. 잘 만드는 음. 것 같아요 안무 같은 느 되게 퇴무가 많이 아무도 만들고 아무도 않는데 그냥 제스처가 그냥 움직이 자체 응. 어, 뮤지컬처럼 되게 맞아. 옛날에 맞아. 무대 보못 야, 나는 무대 <웃음> 여태까지 나온 걸 계속, 음. 계속 팔로우하고 음. 있었는데 음. 런어웨이 뭐다 좋지만 <웃음> 이거할때 애들도 되게 신나 보이고 맞아. 되게 즐기는 게 보이고 되게 나도 기쁘고 <웃음> 예뻐죽겠네 <예쁘고 웃음> 뭐 같이 흥겼돔죽 <웃음> <웃음> 아 <웃음> 예뻐죽겠네는 <웃음> 어, 영국이야 그리고 얘네 아. 되게 이던이 작곡, 작사하는 것도 판말로 내고는 따로 있고한데 거기에도 되게 색깔이 음 독특하게 드러나는 이돈 있고, 후이는 어. 뭐, 나 지금 그때 많은 음 이돈도 음 많으니까 음 이돈도 되게 음 있고, 진우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말에 매고 진노라고 그아 내가 작업이 아 그거 많이 봤어 그 <목소리> 매달 계속 퍽퍽한 행곡이 너야? 근데 그 수식 영상 그때 마다좀잘 어떻게 안 받으셨어. 한 번도 안 진짜 철봉을 노력근데 했잘안 넘어와 송혜니는 나는 되게 나만의 그게 있어가지고 <웃음> 아니 되게 아니 되게 뭐야 <웃음> 이게 있는데 이것만 넘어가도 그냥 너무 깊어서 내가 그러 마음 이렇게 철봉 갔다가 이 철봉을 열어버려. <웃음> <웃음> <웃음>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들 있으면 무대를 엄청 영업하고 서로가 서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보는줘 야, 그래. 너도 BMP 별로 안 하잖아 미안해, 나는 실수 아직 안 하잖아 너는 약간 <웃음> 네. 나 영어는 나만 잘해 너는. 내 영어는 잘해 전성그만잘 <웃음> <웃음> 못해 나는 아, <웃음> 그런 노래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까나 피어주면 다 말아줘 수빈이 그래, 그게 보프주면 나는 자면서 또 받는 거 생각하는 거. 료들하고 <웃음>